어, 이런식으로 좀 데칼로 꾸며봤거든요 뭐 앞에는 이런식으로 붙이고 안녕하세요 고분입니다아 제가 오늘 오랜만에 어, 카메라를 켰어요 그동안 제가 이동의 새로운 점을 오픈 준비하느라고 어, 노가다 하더라고, 너무 바빴는데, 오늘 잠깐 오전에 시간이 돼서 카메라 켰고요 어, 오늘 제가 카메라 켠 이유는 제가 차량을 한대 바꿨어요. 요새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제 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를 했는데, 요게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매력적인 차량이라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차량은 <웃음> 마사다 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팔린 차량이죠 음. 그래서 저도 겨울에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다행히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지금 4월에 어, 받았는데 어, 시승을 하고 구매를 하기까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타본 순간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다마스 차량이 있었다 보니까 고그 정도만 돼도 뭐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괜찮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디자인도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박스 형태의 차량이어서 어 일단 디자인은 제가 마음에 들어했기.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뭐좀 촌스럽다, 뭐 각져서 뭐 옛날식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요 경쟁 차적인뭐 이티벤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마사다를 더 눈길이 갔고요. 처음에 물건 받았을 때는 이쪽에 이제 뭐 초록색 그 마사다 벤뭐 이렇게 촌스러운 솔직히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받자마자 제거를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좀 데칼로 꾸며봤거든요. 뭐 앞에는 이런 식으로 붙이고 뭐 근데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줘서 꾸며 봤어요 뭐 화물차 느낌이 안 나게끔 뒤에도 이렇게 캠핑 스티커를 통해서 어 이게 화물차 같은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이게 데칼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이게 출고가 됐을 때는 전면에는 차량이 썬팅이안돼 있어요 후면이랑 측면만 선팅이 되어 있는데 전면 선팅은 이제 별도로 했고 출하될 때이채널 블랙박스랑 그리고 코일매트는 제공이 됩니다 이 차량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죠 이 시트가 직물시트예요 직물시트인데 저도 이제 비닐을 오늘에서 뜯었는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나쁘진 않아요 느낌이 착 그러니까 시트도 큰 사이즈라 그런지 탁 안기는 느낌인데 뭐 후에 이제 뭐 이렇게 여기만 커버로 덮을 수 있는 뭐 매트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구매를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내관을 보시면 내부를 보시면 어 진짜 어 조금 저렴한 저렴해 보이는 마감재이긴 해요 플라스틱이 이제 뭐 장난감 같은 약간 그런 재질이라 내부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금액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뭐음 감안을 하고 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어는 이런 식으로 제가 타는 디퍼처럼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차량은 파킹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거 사이드를 중립에 놓고 올려 주셔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파킹 놓는 모드를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용하면서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다행히 이제 요 윈도우는 이제 자동으로 다행히 이렇게 수저, 수동은 아니에요 그정도까지도 아니고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이렇게 좌우 어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시동을 켜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옛날식으로 키를 꺾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버튼 시공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하시는 분을 제가 알게 돼서 어 rd 에서 구입하면 재료비 정도 하면2 3만원 정도 구입을 할수있더라고요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전기차다 보니 시동은 키면 역시나 소리가 하나도 안납니다 그래서 시동이 켜진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사다벤이 좋은게 디스플레이가 안드로이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이 부분은 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스템이 바로 전 배터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현재 배터리 상태 그리고 전비 그다음에 주행 가능한 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배터리 상태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충전 상태 그리고 이렇게 협력점. 어디서 AS를 받든지 지역별로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류 진단을 실시간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패스도 이렇게 달았는데, 하이패스는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주차요금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동으로 옛날식이죠.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온도조절 을 하시고 이게 온도조절만 하시면 되는게 아니고 에어컨을 켜실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온풍기 그 다음에 어, 라이트도 이게 오토로 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동을 켠 상태인데 엄청 조용하죠? 제가 한번 간단히 벨트를 하고 여기 마당에서 한번 기어를 넣으실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아준 상태에서 천천히 다이얼을 돌려 주셔야 돼요 그냥 막 돌리시면은 이게 아... 설정이 입력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오지 그리고 또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다이얼을 돌려 주시고 출발하면 엄청 조용하죠. 그리고 30km 이하 할 때는 이 전기차다 보니까 우웅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조금 감안을 하고 타셔야 돼요. 요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2벤을 구입을 했는데, 어, 이게 트렁크 용량이 꽤 넓어요.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오 적재 공간이 제가 이제 스타렉스도 캠핑카를 구조 변경해보고 해서 이 전폭을 아는데 이게 스타렉스보다는 오히려 너비가 더 나오더라고요. 왜냐 바퀴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닥재나 이 후면도 마감 처리가 이게 되게 저는 좋아하는 재질이라 마음에 들고 이게 수리 도구들도 같이. 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후면을 이렇게 보면 후면도 참 디자인이 마음에 든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저는 요 페트로막스랑 일론 머스크 사인 데칼을 했고 도어도 이렇게 오시면 적재 공간이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공사하면서 여기에 물건들을 꽤 신고 다녔는데 어 상당히 많이 싫어요 음. 그리고 이쪽에서도 조수석 쪽에서도 문을 여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개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전은 조수석 쪽에 되어 있어요 앞쪽에 있는 게뭐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굳이 앞에를또 열고 하는 것보단 이렇게 조수석 쪽에 DC 콤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AC로 완속 충전도 할수 있고 어, DC로도 고속 충전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충전을 하실 수 있고 완속 충전기 고속 충전기 모두 이용이 가능하시고 저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정용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게 이제 15 충전기는 제가 요 가정용 비상용 충전기를 가지고 다녀서 충전을 하는데 제 사업장에서 정차해 놓고 일할 때 요걸로 충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완속 충전기보다는 많이 느려요 이게 최대 이제 12A, 15A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15A로 해도 시간당 한 6%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밤에 자기 전에 꽂아 놓으면 아침이면은 이제 100%가 충전이 되니까 저는 큰 불편함 없이 <웃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완속 충전기를 뭐 설치하거나 그쪽에서 충전하시면 완충하는 데한 6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음. 개인적으로 이제 저 이제 추후에 이제 가벽을 제거를 하고 어, 업무용 차량으로 이제 구변을 할 예정이긴 한데 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그 주변에 계신 풀빌라 하시는 형님도 추가로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차값이 4780 인데 어 정부지원금 지자체 보조금 그 다음에 이게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어 소상공인 할인 그 다음에 부가세 혜택 받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100에 구입을 했거든요 3월 그때 이거 보조금 나오자 시작하자마자 200만원 추가 할인받고 보조금 혜택 다 받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소재지가 가평이라서 가평이 서울보다는 좀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더 많이 받았고 부가세 혜택 받고 하면 1,100 정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제가 차고 다니는 디포의 기름값을 생각했을 때 2년 정도를 그냥 기름값 내고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값이 뭐 4천만원 정도가 돼도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천만원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기름값 내고 탄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거기에 차값도 그대로 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전 요금도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계절별로 이제 전기요금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밤에 충전하고 한다고 했을 때한 58원, 60원 정도에 충전을 할수 있으니까 보통 완성 충전기 결제하시는 분들이 충전 요금이 킬로와트당 한 200원대에서 300원대 이렇게 충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 한 4분의 1 정도 가격에 충전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지 비용도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타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추후에 이제 구변하는 과정도 제가 리뷰를 통해서 영상으로 만나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